홍원이 TV의 홍원입니다. 홍원이가 왜 이렇게 시작을 했느냐? 아 오늘은 홍원이의 피지컬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피지컬 측정, 홍원이의 인바디 최성분은 제가 검사를 했었는데 어, 댓글이나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홍원이는 정말 팔이 길어요? 제가 196이라고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. 정말 196이 나와요? 그리고 머리가 이렇게 작은데 작아 보이는데 작나요 어깨가 넓어요 다리가 길어요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그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팔 길이 어깨 넓이 다리 길이 머리 둘레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키가 어떻게 되지 1 7 7입니다1 7 7 7 7이면 저희가 3 c m 차이인데 근데 비슷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실제로 어, 비교 한번 해볼게요. 그 평상시에 그 팔이 길다고 생각했었어? 저는 되게 짧다고 생각해요. 아 짧다고 생각할게? 네. 그 어깨는? 어깨는 좀.. 그래도 좀 넓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은이 머리 들레아 머리는 뭐.. 장난 아니죠. 작다고? 아 엄청 작아요. 작다고? 아, 엄청 작죠. 거의 진짜 장난 아니죠.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? 네? 엄마가? 아니 주위에서.. 누가 아까 그 엄마가? 주위에서 작은, 아, 작은 거 같다 작은 거 같다 그 다리 길이 건가? 다리 길이 다리는 조금 제가 그러니까 좀 짧은 거 같아요 짧은 거같아아 그런 거 인정합니다 아, 진짜? 그러면은 다리는 짧고 머리는 작고 <웃음> 팔은 짧고 어두는 넓고 갈게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조합하면은 네. 어 레고 같아 레고 <웃음> <웃음> 아무튼 저 이제 측정하면 나오니까 170, 180, 190. 5. 5.5. 5. 5. 몇이겠다. 그러니까 196이 거의 되긴 해. 내가 예전에 196이었거든. 음. 어, 팔이 좀 짧아졌나 보다. 0.5. 일단은 재기 전에 170킬 성인 아, 어, 177 성인 남자가 얼마나 팔이 나오는지. 근데 본인은 좀 짧다고 했으니까 짧은 편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재보죠. 내가 줄자 재기 전에 한번. 이거는 그냥. 근육이 그런 거 하지 마. 나도 잘안잘 했잖아. 했잖아. 야, 아, 스트레칭해. 아니 더해야 돼. 스트레칭 하고 해도 한 시간 해도 돼. 괜찮아. 아, 뭐한 시간이나 해요? <웃음> 그 정도로 <웃음> 이상하진 않는데. 자, 자, 자, 자, 자, 여기, 자, 여기야 여기. 아니, 자, 가자. 또 뭔데? 어. 170, 177.5. 177.5면은 딱 본인키 맞네. 아, 원래 미치가. 자기 본인 키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딱 보통이네. 짧은 게 아닌 거지. 그럼 저는 그럼 정상인 걸로? 야, 이게 정상, 비정상은 아니지. 비정상. <웃음> 정상, 비정상 찾는 게 아니고, 네. 그러니까 부터 이제 평균이잖아. 네. 그러니까 나도 알기로는 자기 키 정도로 되는 걸로 아는데, 나는 180이니까, 그럼 내가 내 키보다 16cm가 더 나온 거고, 어, 그러면, 그러면 거의 이제 평균이 나온 거잖아. 자기 키 나왔으니까. 네. 그러니까 바디빌딩 할때 팔이 길다고 좋은 점이 있을까? 어, 뭐, 더. 코 보자요 만들 때는 되게 오래 걸려 힘들고 근데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뭔가 이렇게 전체적인 프레임이나 이런 포징을 쳤을때좀 멋있게 보이는데 너무 짧은 것보다는 <웃음> 어. 왜 저한테 자꾸 아니 정상.. 정사... 정상이래 바로.. <웃음> 뭐... <웃음> 비정상 아니잖아 <웃음> <웃음> 아니 뭐, 뭔 소리 하는 거야 <웃음> 어, 언제 잘라줘? <되나요? 웃음> 하게 아. 내가 재는데 누굴 펌핑해 아, 내가 재는데 왜 비정신아 조금 있어야 되니까 왜 그렇게 재요? 아저 뭐야? 막 견갑골 움직이는 거봐아자안 눌렀습니다 40 50에5 50 6이네 50뉴 6 <웃음> <아유>, 뭐. <웃음> 이거 찍으시면 안 되는데? 아니, 잠깐 잠깐 해본 거예요 덤벨컴이 좋아가지고 어? 여기 있 여기죠 네. 예. 42. 아니 52죠. 아52 52. 52 52. 어. 52. 52. 어깨는 52 56. 56입니다. 10어 4cm 차이. 4cm 그러니까 4cm면은 뭐 숫자가 되게 작아 보실 수 있지만 어깨 너비는 엄청난 거예요. 어. 그렇게까지 말 하셔요. 60cm. <웃음> 아니. 그 제가 넓은 거예요. <웃음> 제가 제가 넓.. 아 내가 넓다고 아 저는 이 정도면은 아니 그까 그러니까 누가 뭐래? 아니 혜택이 없어 아니 니까 그러니까, 좋은 점도 없어. 그게 아니고 내가 아까 뭐라고 안 하잖아 그러니까 좁다는 얘기도 안 한다니까 그게다는 말... 말이에요 그렇게. 아니지 내가 넓은 거잖아 평균 정상 <웃음> 그거 지금 무슨 정상. 오징어 <웃음> 만들라고 오늘 와 진짜 내가 비정상 비정상으로 넓은 내가 비정상 정상 내가 이상한 거잖아 내가 비정상이잖아 <웃음> 아 진짜 내가 비정상이 내가 안 좋은 거 아니야? 정상이 더 기분 나쁠 것 같은데. <웃음> 정상, <웃음> 아. <나> 비정상 가고 싶어. <웃음> 자, 다음은 다리 길이. 다리 길이. 그러니까 이 안쪽으로 해서 실제 얘는 이 끝, 이끝 지점 이 있잖아. 우리가 그 안으로 못 들어가잖아. <웃음> 그치 그러니까는 그 안쪽으로 해서 이 발끝. 아, 잠깐만. 길이를 잠깐만. 길이를 오버님 길이를. <웃음> 어, 이러지 마시라고. <웃음> 자, 그러면은 돌래로 자. <웃음> <웃음> 자신인데 시야구이. 어? 시야구이. 시야구이 시야구이. 아직 펑핑이 안 됐어. 아? 아유, 왜어퍼이인데 왜? <웃음> 지금 여기 있어? 있어? <웃음> 자, 그렇게 잡아줘봐. 잡아. 자, 그러니까 이게. 아, 잠깐만. 잠 자, 자, 자, 여기 영 맞췄고. 잠깐만. 아, 잠깐만 이 아, 아니, 그러니까 여기 여기. 아, 예. 그럼 거기지? 예. 이거 거짓말하면 안 돼? 아, 그럼, 아, 그럼 이거 어떻게 어, 러려 이걸. 이걸? 들지 말고. 아, 그렇죠. 어, 들지 말고 편한 자세, 편하게. 아, 이거 유튜브 괜찮아요? 이거 너딱 붙는 거 아니야? 이거, 이거, 아, 이거 들어봐봐. 몰려! 아 <웃음> <웃음> 어, 잠깐만! <웃음> 어 잠깐만! 아니... 아, 뭘 들어요? 쳐져아 이럴 거면서 아이스박스에 넣어볼 거고 그랬어 쳐지지 않게 <웃음> 네, 네, 그래 일단 자 손가락 옆으로 올게 손가락 옆으로 손가락 옆으로 오면 어... 자... 어, 잠깐만. 79.5 바닥을 여기다 딱 찍어줘야 돼아 어. 인치로 나오네 여기 어, 벌써 다시 넘어왔어. 여기 여기요? 여기 여기. 태우신 거아니 아, 잠깐만. 어, 꽉 잡으시라고요. 네. 보인다니까요. 네. 튀어 나오니까. 82. 그이니알 미치예요. 기름 미치요알 알치? 알 미치. 알알 미치. 야, 니 여기 여기 가이로 가면 돼 있죠. 그러니까 여기서 음. 80이 나다. 80? 79. 어, 79나 79, 80. 가운데에다가 놓고 갑니다. 어우, 56 나오네. 가죽을 눌러 주세요. 이거 진짜 잘못 나오면 진짜 창피하다. 진짜. 오. 장내. 54.5. 나 56. 54.5. 업으로 어, 할까? 그러니까 그러니까, 그러니까. 맞아 작아 내가 나 평균보다 작은 거 같아 그렇지 작아 맞아 인정할게 근데 살이 쪘어 근데 나는? 어.. <웃음> 나는 평균이야 나는 평균 그러니까 비율 좋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<웃음> 여러분들이 판단하신 <이제, 웃음> 이고사람 살면서 이런 걸 측정해 볼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잖아 없지? 제가 어떻게 보면 홍언니 덕분에 제가 오늘도 제 오늘도 제신체 사이즈를 좀 확인을 해보고 어. 어, 훌륭하잖아 아 그리고 비율도 딱 제가 봤을 때는 어. 아 이게 무슨 문제가 있구나 확실히 모든 환경에 대한 부분은 어. 우선은 알아보고 첫첫신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. 아무튼 지금까지 어 홍원이의 피지컬을 한번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어또 한번 댓글 을 달아주세요 그러면 체성분 말고 피지컬 말고 뭐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체력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체력 측정 한번 해볼까? 지금까지 신체 측정을 한 홍원이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많이 구독 좋아요. 주세요. 구독 취소. <웃음> 오징어 구독 취소. <웃음> 예. <웃음>